예 안녕하십니까 자 n x 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이 뭐냐면 NX 파트 파일 PRT 파일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겠죠 저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대의 컴퓨터에 어떻습니까 NX 버전 하나를 설치해 사용하십니다 뭐 9를 쓰다가 10을 쓰고 싶을 때는 9를 깔끔하게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nx10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죠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근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9를 뭐 정상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막 10을 설치한다든지 뭐또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든지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탐색에서 미리 보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등록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NX10과 11을 쓰고 있습니다 뭐 카티아도 쓰고 있고 솔리드웍스도 쓰고 있고 뭐 크레오도 쓰고 있고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짬뽕에 쓰다보면 그쵸? 캠 프로그램까지 쓰다보면 이 PRT 파일이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보기가 잘 안됩니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저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돼야죠 요런 것들은 다른 파일입니다 스텝 파일이 있고 요건 솔리드웍스 파일인데요 미리 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도 자 PRT 파일이 렇게 정상적으로 미리보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잘 안된다는 얘기죠 보통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을 했을 때는 미리보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 NX10을 기준으로 한번 보죠 파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환경 내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미리보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언제 미리보기 이 상태가 저장이 되죠 프아파티 한번 봅시다 프리뷰에 보시면 보통은 세이브 할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랑, 이 상태랑 이 상태가 틀리죠? 보통 세이브 할 때, 컨트롤에서 파일 세이브 할때이 상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반영을 시키고 싶으면 on-demand 한 다음에 프리뷰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파트 프리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미리 보기나 저장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거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다가는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장을 체크하시고요. 모델 프리뷰. 맞죠? 그렇죠? 모델 뷰에서도 프리뷰하고 싶으시면 요걸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다가 저는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만 윈도우 7이 d 윈도우 1 0이 d 윈도우에다가 뭐하는 거죠?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모던 프로그램 눌러보시죠 그러면 쭉 내려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10이랑 11이랑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10이던 11이던 상관 없습니다 자 도구에 들어오면 명,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 보이시죠 command line입니다 어,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11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CFM 파일 즈 밑에 지멘스 밑에 NX11 GUII 유지 i i 그 GU가 아니죠. <웃음> 유지죠. 어, 보통 실행 파일이라든지 라벨리 파일이 모여있는 요것에 들어옵니다. 경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자,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REST 리 서버 Server 30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듈을 등록하려면 이점이점이점이 어, 점을 지정해 주기 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한테 어떤 모듈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해야 되는 모듈이 뭐라는 얘기죠? u g shext dl l 이라는 dynamic library link 동적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등록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미리 보여가 되고 있죠 그럼 미리 보기를 한번 연결을 끊어보겠습니다 레거 서버 32슬러시 U 잠깐 띄시기 바랍니다 유지 shext d l l 요 파일이 사실 어디 있냐면 nx10 하고 11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nx11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있냐면요 여기 보면 위치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nxbin 있죠 여기 보시면 u g s h sh 어디죠 sh 이 SH. 예, ext.dll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로에 가지고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뭐실제로 경로상 어, 패스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 변수에 세팅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어디 에설치되어 있냐면 유 ugi에 들어 있을 겁니다 볼까요? 유지 쭉 내려가겠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지 SH 어, SH 어디 있죠 좀 내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경로상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엔터 쳐보죠 그러면 뭔가 성공했답니다 On Registry Server DLL 어 registry 등록하는 거를 언인이니까 등록 해제했다는 얘기를 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지금 미리 보이잘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 새로고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온게 끊어져 버립니다 아,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 다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슬러시 u 빼버리고 빼버리고 유지 sht.dll 엔터 성공했답니다 그렇죠 dll 아까 언이 빠졌죠 dll s3 서버 성공했답니다 여기서요 마우스 오른쪽 새로고침 하면 미리 보게 됩니다 아시죠? 간단합니다! 그냥 한 줄만 치세요! 요거 있죠? 요거 치시면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들어와서 요거 치시면 돼요. 11월 쓰시던, 11월 쓰시던, 아니 죠 10월 쓰시던, 11월 쓰시던, 뭐 9.0을 쓰시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줄만 입력하신다고 그러면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영안 된다! 그냥 컴퓨터 포맷 하십시오. 아시죠? nx 다시 까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해롭, 습니다 네, 이롭습니다. 그렇죠 요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